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의 대기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아담의 시대의 기근 또 홍수 심판 이후에 그니무롯 때의 기근에 대해서 그 기근의 원인과 앞으로 그이 마지막 때에 있을 기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사계 때의 기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무로 때의 기근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노아의 후손들을 흩으심을 보았는데요. 십일장 창세기 11장 말미에 성경은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샘의 자손들의 족보와 아브라함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왜 갈대와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단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 일단 주요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실현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 가라와 연관해서 2 절에서 네 가지를 약속하시고 계시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또삼대의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요. 이제 이 갈대아 우루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써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고향, 이갈대아 우루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루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지는 이라크 남부의 고대 유적지 우루와 그리고 터키 동부에 위치한 인구 100만의 도시 산누 우루파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라고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 유브라테스강 하래에 있는 우루카시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하랑과 이렇게 직선거리로는요 1100km나 떨어진 곳이고요. 길을 따라서 왔다면 15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수메르 지역의 우루, 우루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스테판의 간증 때문이었는데요. 스테판이 가로대 여러분의 부영들은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니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 대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스테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에서 이 메소피포타미아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3세기의 히브리어 오경에 그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아람 나하라임 나하 그러니까 두강의 아람이라는 지역을 단순히 메소피타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아람 나하라임은 두강의 아람이라는 뜻으로써 이 발리크강 발리크강의 유브라티스강으로 흘러가는 하란지역을 당시에는 일컬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상세기 24장 10절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난 메소포타미아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역시 이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은요. 바로 하란입니다. 여기 산뇨 우루파에서 한 45km 정도 아래로 그러니까 우루에서 이 산뇨 우루파는 한 45km 정도 북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산림 우루파의 또 원래 지역이 우루파였습니다. 또 현재 이 지역에 아주 많은 아브라함의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수메리 지역의 우루보다는 터키 지역의 이 우루파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를 먼저 신명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길을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펠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출애급 2세대에게 자기 조상은 원래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람족 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라 겁니다. 원래는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 이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 지역의 우루가 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면요. 이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죠. 가족과 친척이 모두 하란으로 단순하게 이주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아람족석이 금원 유브라테스강 하류에 살았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람족석은요. 항상 그 거주지가 바딴 아람과 다맥색 그 언저리였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중을 보낼 때또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나의 거 거하는이 지방 가난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어디로 갔어요? 이라크 남부 수메르 지역에 있는 우르를 갔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아람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홀이란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하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인 동시에 또 아브라함의 형제도 같은 이름을 사용했죠. 할아버지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고요, 119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한다고 볼때이나홀의 성은 아마도 이 대가족을 이루고 샀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의 이름을 땄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위에 말씀드린 이 나홀의 성이라는 이 지명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비롯 되었던 아니면 또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에서 비롯됐던 상관없이 지금의 이라크 땅 우루가 아닌, 어, 아람 지역, 바딴 아람 지역에 있는 우루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딴은 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딴아람은 아람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터키, 산르 우루파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1930년 이후 시리아의 그 우가릿, 또 알랄라크, 에블라 등에서 출판된 토판 문서의 해독을 통해서 우루라는 동시가 당시에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가 바로 하란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된또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연주가 아주 깊은 집안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 치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여호수하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에 위치한 고대의 도시였고요. 유브라테스강의 북류 지역인 그빌릭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두, 다른 도시들과 애국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하란이었기 때문에요. 무역과 상업도시로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요. 고대의 우상, 달신과 수많은 우상숭배가 들끓었던 것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일인자였다라고 미드라시 역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그 희년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 우상 제조업자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런 아버지의 우상을 모두 깨부수고 사람들에게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곳곳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한 말을 잠시 볼까요? 제2의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는 우상들이 무슨 이익을 가져다 둡니까? 우상들의 아내는 생명이 없고 벙어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잘못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니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와 이슬을 내리고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하십시오. 우상들이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해에 밤에 우상들을 모신 집에 몰래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희년사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때 어,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이 우상들을 구하러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어, 데라는 아들과 들 가족을 데리고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는데 이때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4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떠나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으로 자신의 고향을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순중...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에는 데라가 그 고향을 떠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취한 부와 노예에 대한 언급인데요. 데라의 구절에는 재산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인 데라가 우루에서 하란으로 떠난 후 하란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노예를 얻을 정도로 지위도 변한 것을 이 구절을, 이두 구절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란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란에서 가난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충격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지시했을 때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으로 순종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때 75세가 됐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약속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 롯을 데리고, 사례와 롯을 데리고 이 세겜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롯을 데리고 떠났던 것은 로 롯의 아버지가 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대를 이을 그자식이 중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 미드라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일단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나섰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땅을 정탐하고 세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아마 아브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주셔서 잘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가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라는 기근에 대한 소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근을 만난 그땅 어디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고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머물던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근이 들었더라.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요 히브리어로는 라압으로 기근, 굶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도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두 번이나 그 땅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시작한 첫걸음의 결과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어, 이거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보통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어, 어떤 어 자신의 종교를 가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믿으면 만,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에서 만난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기근 그러니까 아주 심한 기근이었어요. 우리는 기근 시리즈 때 그 아담의 시대와 니모로스의 시대에 기근이 왜 있었는가를 나눴습니다. 이때 이 기근은 분명히 인간의 죄의 대가에서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분명히 순종했는데 왜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걸음부터 기근을 만났어야만 했을까요? 미드라시에는 이 기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조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만사가 잘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는 사실 태풍이 불어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환란과 시험의 때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역시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것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믿음의 성장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연단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심한 기근이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그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그 약속하신 땅에 비록 기근이 들었다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근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에고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인가요?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한 곳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사술이 있었고요. 죄악이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제약이 간영한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마치 요술방망이 작동하는 것 같이 다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너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그를 굶어 죽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반면에 이삭은 애국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그랄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답을 하셨죠. 기근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애국의, 애국의 길로 간그 아브라함의 문제는 사실 애국으로 간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목전에 두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에게 이집트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오빠라고 칭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름다운 여동생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후대하기를 기대했고요. 그 결과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왕에게 칭찬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라는 왕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서 왕의 아내가 돼요.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고요. 물론 이것이 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요. 이복동생 임과 동시에 자신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부인인 것을라는 것을 속인 것이에요. 이렇게 속였는데 뒤늦게 사실을 밝히고 아내를 되찾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돼버린 거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역시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근으로 가지만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 리부가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모두 아내를 돌려받지만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애굽에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사라를 볼까요? 사라의 아름다운 물 보고 궁으로 들인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로, 후대하고 19절 보면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애국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렇게 부를 얻었지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마도 이때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너무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례일로 하나님께서 파라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께 돌아올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때 경건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75살이나 되었고 사라가 65세나 되었지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자신이 자, 자신의 자녀를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그 출발의 키가 사라를 통해서 주실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내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표였던 거죠.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저버렸던 것이고요. 이삭 역시도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자신의 아내인 것을 속인 것은 모두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사실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 이생명이 죽음에, 죽음에 이르는 그 두려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많은 선물과 함께 생명을 구하고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자 아브라함과 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당에서 헤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례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라의 지방에 머물 때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는 내 누이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상태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갈하게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일단 또 생명을 보존해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아들을 낳을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리는 큰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육체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언젠가는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상 모두 기근이라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요.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환경에 굴복하는 겁쟁이로 변했고 인간적인 처세술로 대처했죠.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세상에 내려지는 기근과 전쟁, 전염병 그리고 심판 재앙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믿는자에게 오는 고난의 고난이 결코 이 마지막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겪은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약속을 받아, 받았고 또 위대한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게만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쫓아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약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에서 큰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섣불리 고난을 피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근의 한가운데일지라도 약속에 머물러 있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뚜렷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항상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듯이 인류는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명 역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육신의 기근뿐 아니라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깨달는 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단일 12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을 잃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검은 것은 더 검게 흰 것은 더 희게 육은 더 육으로 영은 더 영으로 양극화 되어가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이처럼 악인과 의인으로 양극화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12절 전반에 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와 더러움 속에 거합니다.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불의한 자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일들 여러분 불의한 것입니다. 즉불의한 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수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요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고 이것을 가리키는 자는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이런 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시록 13장 짐승에게 경비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선택함으로써 짐승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황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질 때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짐승에게 경비한 자들은 이 심판대에서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고통과 헌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짐승의 표는 바로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이들은 회개하면 짐승의 표를 없애준다는 라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를 안심시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기주사를 접종하지 않으면 실제 직장을 잃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심지어 돈이 있어도 마트까지 갈수 없는 상황이 속속 벌어지고 있어서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수 없다라는 짐승의 표의 조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것은 트리플 식수와는 무관하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외침을, 이런 깨어있는 자들의 외침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의 오만이고요. 그 결정은 완전하게 여러분 자신의 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선 우리들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이 안전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하고 그곳에서 기근과 환난을 맷내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난의 날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환난 날에 부르짖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의 이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환난을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환난 후에 성도의 피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심을 깨닫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환난 중에서도 피난처 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 환난을 이겨냄으로써 무르익은 곡식 추수에 추수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길 우리 주 우리의 구원주이시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기근과 말씀의 기근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환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